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르띠의 펜터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는 와이트골드 인데요 이 시계는 보시다시피 옐로우 골드입니다 이렇게 베젤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22mm 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3개가 있고요 양옆에 이와 같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펜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뾰족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크라운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브레이슬릿 이렇게 감춰져 있고요 열으면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1 8 k 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포장으로 쌓여있어서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상태는 초 A급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리지널 세팅이고요 배터리로 가는 여성용 까르티의 펜토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짠